오 기자 지금 어디에 있나요? 저는 지금 행복한 웃음이 넘치는 하곡중앙시장에 나와있습니다. 시장의 위치는 어디인가요? 하곡 대리만스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면 도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. 하곡중앙시장 소개해줘요. 하곡중앙시장에는 다양한 맛집들이 많은 시장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. 요즘은 요즘에 어떤 과일이 달라가요? 과일 맛있 감이 굉장히 맛있다고 합니다. 요즘 어, 어떤 많이 해산물 많이 요 요즘은 굴이 굉장히 맛있다고 합니다. 오기자 추천 마치 려줘요 <웃음> 하더라고요. 여기에는 숨겨진 맛집뿐만 아니라 숨겨진 미용실도 있는데요. 굉장히 저렴해요. 특히 이 시장에서는 싱싱한 대연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 화장실을 찾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은데 아주 잘 보이게 마련되어 있습니다. <웃음> 웃음과 정이 넘치는 학업 중앙시장으로 놀러오세요!